블수 있잖아요. 이거는 네. 뭐가 가능한이에요. 네. 네. 그래서 대답으로는 yes, 네. it's possible. 있고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o 뭐, we use 뭐 만약에 it's possible to use 어 uh, use straw in space 이렇게 말하면 yes, 네. it's possible to use straw in space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쓰고, 네. no, it's, it isn't possible. 맞아요. 어, 네. 네. 이게 같은 게, yes, I think, it's possible 이라고요. 아, I think가 중간에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아닌 거는, 네. 네. No, I don't think 네? it's possible. 이렇게. Okay. Ah, 아, 선생님 진짜 진짜 잘하신다. 완전 <웃음> 완전 부럽다. 이렇게 하면 네. 회화는 끝나요. 시카의 회화가 끝나고 네.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는데 아, 다음 네. 페이지 아, 네. 다음 페이지입니 아, 이걸 준비해둬. 지울까요? 이걸 지울게요. 네, 지워주세요. 아, 네. 아 제가 지우게요, 선생님. 네. 선생님 힘드시니까 제가 지우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시과 문법은요. 네. 문법에는 네. 가정법 과거하고 네. 더비 더비가 있어요. 네.